7라노 hablando 칠레는 전 세계에서 제일 긴 나라예요. 사막 있고 화산까지 그냥 호수까지 모든 게 바다까지. 슬픈 명예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기둥이 많아요. 집 무너져도 아 우리는 그냥 그래도 살아 있으니까. 내가 멕시코에서 네. 엄마랑 언니드라 마아 갔었어. 그래서 엄마 생각났어. 요그 시간 차이 있겠지만 내가 조금 늦게 오는 편이라서 결심이 하니까 기아리는 거 괜찮습니다. 여러 그 문화를 찾을 수 있는 나라예요. 그냥 말할 때 이런 그 손으로 많이 태도하고 이탈단어 쓰긴 해요. 안에 많이 힘들어. 일 때문에 힘들어.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도와줄 거예요. 처음에 사실 많이 두려웠어요. 왜냐하면 어, 한국은 너무나 먼 나라. 진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. 네, 우리 남이 에코아노에서 가구사의 그룹데요 그래서 우리 함께 <웃음> 철거기 보내주기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